It opened it's own store in 2004 um, at Madison Square Park right here And there are many Shake Shack places um, in New York and in a m e r i c a And I know worldwide there are a lot of Shake Shack stores And I've recently heard that there are Shake Shack stores in Korea too in Korea Visited from, but I'm very excited to when I visit Korea. So now I'm going to be ordering food. So I'll see you soon. One single chat. Yeah. And one b a r b e r u e chicken c h t Barbecue chicken chat. Yes. And one cheese fries, but cheese on the side. Yes. Or can I have extra c h a c u e s on the side as well oh, thank you. Oh yes, t h n o okay. Yeah. k okay. so, um, we'll a, uh, a y okay, we'll, uh, we'll yes. okay. uh, so I got the one small, o c t for a a n d cheese r a e s the c h l s a u e on the t o the b a r b e u e a d the other c t Yes. a n o u o n a t e it o t o a n y e it o o u r p c h a No, thank you. Okay. Let me give you o o a t price? For here, please. Any initials? Um, G-C. Things, right? G-C, yes. like rice, chocolate. Yeah. I uh, yeah. yeah. uh, yeah. also wear the cheese. Um, uh, oh, w h g t Okay. Okay. <laughs> Thank you. Thank you, sir. Okay, so this is what we ordered. Um, we ordered one fries with um, cheese on the side so that the fries don't get too soggy. And we ordered one single shot burger. And um, you see that we have two um, barbecue chicken shack. But that's because our first burger was too burnt. Let's see. So you see that? It was too burnt. So we asked if we could have another one and they gave us two of them. So good for us. So this is our food. And oh yeah, we have our extra shake shack sauce. Okay. Okay. 주문영상 잘 보셨나요? 매 네, 영상마다 이렇게 끝에 테이크어웨 섹션이 있을 텐데요. 테이크어웨이란 영상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쉑쉑이 패스트푸인만큼 주문하실 때 마음이 좀더 조급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몇 가지의 표현만 알고 계시면 일반 식당보다 더 쉽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주문한 영상을 보시면 저는 명사 플러스 플리 l 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회전율이 빠른 패스트푸 d 식당에서는 시키는 모든 메뉴마다 굳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Can I have? 어쩌고 please 라는 긴 문장은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키시는 메뉴 플러스 플리 l 만 해주셔도 저 이거 하나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쉑쉑에서 저는 패티 하나가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뉴, single s h a k burger. 이것을 주로 시키는데, 그럼, can I have a single shack burger please? 라고 할수 있고, 또는 간략하게, one single shack burger please?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one single shack burger please. 네. 그럼 또 다른 명사를 써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One chocolate shake, please. 저는 조금 오버스러울 수도 있을 만큼 please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듣는 사람도 더 좋고 예의바른 어, 언어 활용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명사 플러스 on the side라는 표현인데요. 다음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 t cheese fries, but cheese on the side? Uh, 방금 영상에서 보신 표현 Cheese fries, but cheese on the side, please. 를 해석하자면 치즈 감자튀김 하나 시킬게요. 근데 치즈는 옆에 따로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저같이 부먹파가 아닌 찍먹파인 분들이 꼭 쉑쉑에서가 아니더라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 같습니다. On the side라는 어, 뭐뭐 옆에 란 뜻으로 명사 플러스 o 더사이 e 라고 해주시면 어쩌구는 옆에 따로주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응용해서 예를 들면 핫도그를 시키는데 머스타드와 케찹은 옆에 따로주세요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one hot dog but ketchup and mustard on the side, please. 라고 할수 있겠죠? 또 다른 example은 제가 쉑쉑에 가면 모든 버거 메뉴에 들어가는 쉑쉑 특제 소스를 조금 더 달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또 쉽게 extra shack sauce on the side, please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no thank you 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o thank you 라는 말 저희 많이 배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표현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입에 잘붙지가 않죠? 일단 no thank you는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정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공손한 거절의 표현으로 단호박인 NO 보다는 좀더 부드러운 거절을 하시고 싶을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영상에서 캐셔분께서 제가 계산할 때 기부를 할 의향이 있냐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하고 싶지만 지금은 기부를 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에 NO THANK YOU 라고 했고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NO가 아닌 NO THANK YOU 라는 표현 많이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번째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항상 물어보는 for here or to go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포장해드릴까요가 있죠. 드시고 가신다면 for here 혹은 저처럼 for here please 라고 하실 수 있고 포장이라면 to go 혹은 to go please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혹 to go 대신에 take away 라는 표현을 쓰는 곳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for here or to take away 라고 물어보겠죠 이때 포장해 가신다면 take away please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to 라는 부사 플러스 형용사의 어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언가가 너무 모모하다 라는 표현을 할때 너무 를 very, really 혹은 so, 아니면 to 이런 부사 등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부사들의 뉘앙스들이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중에 to 플러스 형용사는 특히나 부정적인 표현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 씁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표현의 형용사 앞에 붙인다 해도 그 의미가 조금 과도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에 비해 very, really, so 이런 애들은 비교적 중립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부사들의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강의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 셰프셰프 주문 영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시킨 메뉴가 나온 후에 음식 설명을 간략히 드렸는데 그때 저는 치즈프라이스에 치즈를 따로 달라고 했다. 왜냐? So t h a t the fries don't get too soggy.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soggy라는 어 표현은 눅눅한, 질척거리는 어, 이런 뜻이 되고요. 제가 말한 too soggy 라고 하면 너무 혹은 과도하게 눅눅한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또 제가 barbecue chicken shake은 어, 두 개가 나왔는데 이유는 첫 번째 버거가 너무 탔기 때문이다 라고도 했는데요. 여기서 타도 너무 탔다 이런 표현은 it was too burnt 라고 했습니다. too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뭐 해도 과도하게 뭐뭐 했다. 뭐모하다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테이크오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주문 때 b b q 라고 써있는 메뉴를 바비큐라고 했는데요. b 어, b q 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원어민들은 BBQ 대신 그 약자를 실제 발음인 바비큐라고 풀어서 많이들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오늘 쉑쉑에서 주문하기 강의는 여기까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좀더 내용이 길어진 것 같은데 다 쉑쉑에서 주문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많이 응용하실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많이 연습하시고 꼭 실제 상황에서도 써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다얼로그를 만들어봤는데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메뉴는 다 쉑쉑 메뉴에 있는 음식들이고요. 있 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Hi, welcome to Shake Shack.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Hi, can I get a single Shack burger and a barbecue chicken shack, please? Sure, anything else? Cheese fries, but cheese on the side, please. Got it.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No, thank you. Great, and w a s that for here or to go? to go please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진짜 여기까지고요. 정말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치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숙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숙제는 아니고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 숙제를 해주시는 첫 다섯 분께는 제가 또한 댓글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그럼 오늘 제 질문은 What is your favorite fast food restaurant and why? 그래서 어, 너가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t 어디니? 그리고 왜이라는 질문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은 뭐 예를 들어서 My favorite fast food restaurant is 어쩌고 because 어쩌고 이런 식으로 짧게 간략히만 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안 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and I will see you very soon. Bye.